저 중에 절반은 아내와 내가 먹은 게 아닐까 외계시는 왠지 쑥스러워진다 이거 혹시 3X? 3X요? 세비지마 세비지마 세비지마 내가 좀 세비지하지? 진짜 왜 저러는 걸까 가만히 소주병을 들여다보는 이 남자는 제주도에 사는 외계시다 내가 좋아하는 한라산 갑자기 위길씨는 이 소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졌다 아내는 벌떡 일어나는 위길씨를 보며 설마 진짜로 가겠어? 나는 생각을 했다 진짜로 한라산 공장에 도착한 위길씨 어느 때보다 밝은 웃음이 인상적이다 설레는 위길씨를 위해 한라산 소주 마케팅팀에서 도와주시기로 했다 제주도에서 73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향토 기업입니다. 73년이라니 외계시는 좀더 일찍 태어나지 못해 아쉽다고 느꼈다. 저희 한라산 수도 역사는 이렇게 1950년 포남 양조장으로 창업이 됩니다. 앞에 호남자가 붙은 이유는요, 이 50년대의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전라도에 속했었다고 해요. 아. 네. 1955년 한일 양조장으로 상호가 변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소주가 출시가 됩니다. 또 1999년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한라산으로 상호가 변경이 되는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혹시 한라산 높이 아시나요? 아, 한라산 높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웃음> 외계시는 한라산을 마시기만 했지 오르지는 않았다. 일구4 7 1 5 제주도 하면 한라산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그 의미를 담아서 저희들 이렇게 상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아... 원래 저희는 맞추시거나 틀리셔도 원래 상품을 드려요. 네. 네 소주잔을 드립니다. <웃음> 밝게 웃는 의길씨 이제 한라산 높이를 알고 싶을 때마다 소주를 마시기로 했다. 북한의 대동강 맥주 아세요? 네, 들어본 적 네, 있어요. 북한은 또 맥주가 유명하다고? 요 네. 북한의 대동강 맥주랑 저희 한라산 소주랑 섞어 마시고요. 대동강 맥주를 어떻게 구해야지. 외계시는 고민에 빠졌다. 여기는 저희 한라산 소주가 대표하는 제품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한라산 21입니다. 기존의 오리지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이렇게 라벨지만 변경이 됐고요. 안에 성분은 같습니다. 음. 이 제품의 특징은 이 과거부터 써오던 이 투명한 음, 네. 자신감 있게 끄덕이는 의계시 외계시는 제주도에 와서 남자는 21도를 외치며 한참을 21도만 마셨었다. 두 번째는 한라산 17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소중한 간을 보호하기 위해 조리대가 들어간 17도만 마시고 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허벅술이에요. 세계 3대 주류품평에서 회 모두 금상을 수상한 어. 이 허벅술은요. 포장하는 전 과정이 다수작업으로이루어벅술입니다 어. 제주도 도내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제주도 여성들이. 물을 길렀을 때 썼던 이 항아리를 허벅이라고 불렀는데요. 음... 제주도가 워낙 물이 귀했던 섬이라서 귀한 물로 담궜다는 의미를 담아서 허벅술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병의 모양이 무척이나 마음에 든 의길씨. 음... 운동할 때도 저기에 물을 담아 마시면 안 되려나 생각했다. 병에선 벌꿀이 같이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투어 끝나고 이 허벅술도 시음하실 거예요. 아... 네, 제 말대로 아주 깔끔한지 끝맛이 나는지 천천히 음미하면서 네.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한라산 공장의 공병이 모이는 곳. 아.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저 위에서의 투명한 병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외부 업체의 초록병도 이렇게 같이 들어저 아, 네. 중에 절반은 아내와 내가 먹은 게 아닐까. 외계시는 왠지 쑥스러워진다. 네. 이거 제가 넣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네, 이해에 네, 네. 네. 마늘 맞나요? 아, 엄청 마늘. 것 어,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깨끗하게 세척되고 관리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믿음이 가는 공정이었다 역시 한라산의 깨끗한 맛은 이런 관리에서 오는 것이구나. 제주도민 외계신는 어깨가 으스케졌다. <웃음> 저희 물건 갖다 드리는 데가 저희 거기 갈 때마다 거기 여사님이 계시는데 항상 조그만 술집 같은 거 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외계신는 종종 동해상으로 오해받는다. 이 조리때는 동의보감에서 나와있는 약초라고 음...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간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한라산이 다음날 <웃음> 좀 과음을 해도 네. 좀 숙취가 덜하고 네. 그런 게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는 한라산 소주 직원분들의 생일파티와 회식, 체육대회 사진들이 모여있는 곳. 원래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 막뭐 하자 그러고 그러면 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되게 취향이거든요. 네네. 저는 회사에서 회식도 좀 자주했으면 좋겠고, 뭐 행사도 <웃음> 자주했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사주는 술과 고기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는 의계 씨. 회식을 엄청 좋아해서, 네. 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예진 주인님은 그런 의계 씨가 조금은 이상해 보인다. 되게 전 좋아 보이거든요. 네, 여기는 저희... 한라산 소주의 화산암반수를 형상화 시킨 네. 미디어, 미디어 아트 전. 의계씨의 해맑은 모습이 무척이나 귀엽다 좋은 물 드신다고 해외 거물사 아, 드실 때 있잖아요 제주삼사수죠왜사 네. 드실까요? 그 안에 뭐가 맞죠? 미네랄이에요 맞아요 같은 성분이에요 네. 이게 미네랄에 뭐 일반적으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제가 운동을 할때 물을 먹잖아요 네. 저 정수기물 안 먹거든요 정답을 맞춰서 신난 의계씨는 어느새 또 운동 얘기를 꺼냈다 이 정도면 아무래도 술을 마시기 위해 운동하는 것 같다. 눈부신 눈이 많이 부셔요. 비양도가 보이는 한라산 소주 공장의 옥상. 환상적인 풍경을 보니 더 이상 참기 힘들어진 외계시. 시음 안아가시죠. 이 풍경을 눈에 담은 채 시음을 하기로 했다. 지나가는 길에 기프트샵이 있었지만 얼른 한라산 소주 맛을 보고 싶은 의계씨는 쿨하게 지나친다. 운전에 해야 하는 아내의 목까지 먹게 된 의계씨는 한층 더 기분이 좋아졌다. 여섯 잔을 먹어야 했 그래 내가 뭔가를 준비해 온 걸까? <웃음> 고기를 좋아하는 의계씨는 주머니에서 욕포를 꺼냈다. 그래도 챙겨온 게 부끄러운지 두리번거리는 의결시 얼른 한 잔을 입에 털어 넣는다. 이게 아, 이제 그거 약간 하이볼 느낌. 요즘에 확실히 하이볼이 유행이라 확 이런 게. 좀 혹시 빼나. 누가 뺏어 먹을까? 의계시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하이볼을 입에 넣었다. 아. 이번엔 꿀이 들어있다는 허벅슬. 아. 3 0도가 넘는 허벅술은 달콤한 뒷맛과 함께 강한 여운을 남겼다. 음. 이분은 한라산 소주의 김태훈 사원님. 과연 이이 정말,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웃음> 왠지 주량이 셀 것만 같은 태훈 씨의 모습에 위계 씨는 조금 긴장했다. t 는 n t e 병 n s h i Mosbe, v i g a t i 외계신는이 멋있는 말을 나도 다음에 써먹어야지 생각했다. 어, 그쵸, 그쵸.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일단 한 병을 먹어요. 아 근데 되게 술못 드실 것 같은 이미지긴 하세요. 술 되게 좋아요. 근데 어. <웃음> 술을 한 병을 먹고 음. 그 뒤에는 이제 술이 술을 먹어아좀 저... 이렇게 긴장된 자리나 아니면 좀 내가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랑 술을 먹으면 진짜로 술을 엄청 많이 먹어도 한 다섯, 여 넘게 먹어도 저도 잘안 취하고. 외계신는 태훈 씨에게 지고 싶지 않다. <웃음> 맞자한 번. 아, 저는... 어, 진짜? 어. <웃음> 아, 좋아, 좋아, 좋아. 제가 좀 궁금한 게이 주류회사, 이 한라산. 네, 회식 분위기는 어떨까? 순들을 과연 다 얼마나 드실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제는 회사가 없어서 회식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의계시는 한라산 소주 회식에 껴들고 싶다. 한라산 소주랑 술을 먹을 때 가장 선호하는 혹시 안주 같은 거 있으세요? 만한게다 어울려요. 진짜 다 어울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돼지고기하고. 돼지고기. 굽는. 나안 해. 굽는, 굽는, 굽는 돼지고기. 고기를 좋아한 다니 외계시는 태훈 씨가 더더욱 좋아졌다. 오. 저는 그냥 막 과자랑도 먹고 물 그냥 먹고 해가지고. 안주는 잘안 먹는다는 혜진 주인님 혜진 주인님이 먹을 아, 안주까지 내가 다 먹을 수 있겠구나. 외계시는 회식 자리에서 무조건 같은 테이블에 앉겠다고 다짐했다. 아, 뭐 다섯 병까지는 뭐 괜찮다고 하시니까. 뭐. 저도 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외계시는 조만간 태훈 씨와 맞짱을 뜨기로 했다. 만나요. 시험을 끝내고 드디어 방문한 기프트샵. 각양각색의 한라산소주 굿즈들이 여기저기서 빛을 낸다. 사랑하는 제주도가 크게 적힌 티셔츠를 발견한 의계씨. 이거 혹시 3X? 3X요? 네. 115. 어, 없을 거예요. 아. 항상 스몰 휴먼들만을 위한 제품의 비 휴먼인 의계씨는 불편하다. 비 휴먼도 신경 써주세요. <웃음> 아 6퍼 여기 있네. 괜히 사왔네 이거. 아, 아. 세비지 내가 좀 세비지 하지? 진짜 왜 저러는 걸까 아.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 한라산 소주와 행복한 하루를 보낸 의계씨의 발걸음이 무척 가볍다 의계씨 오늘 집에 가서 한라산 소주 한잔 어때요?